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파트 예자로 이젝트 핀을 가지고 어 모델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파트로 등록하고 어셈블리에 추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젝트 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표준품 이죠 그 보통 이제 스탠다드 부품 을 추가하실 때는 이 컨텐츠 센터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어, 우리가 모델링한 이젝트피널이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CCL 에다가 등록하고 이걸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벤트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벤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표준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음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제가 2023 버전을 설치했으니까 c 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오토데스크 인벤트 2023 안에 들어가면 컨텐츠 센터가 있고 그게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볼트, 너트, 와시 같은 게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NC 규격도 있고 DIN, ISO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오테스크에서, new, a s s e m b 죠 보통, CCL 안에 들어있는 거를 추가하실 때는, 그냥 플레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 프롬 r 텐츠센터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요거는 잠시 꺼죠. 그래가지고, 어, 패스나 볼트 함번 쳐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볼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KS 한 찾아볼까요? 자, KS가 여러 개 있네요. 1002, AB, B, C가 있죠. 저는 C를 넣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M10의 어, 길이가 얼마다.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정품이 보이고 뭐첫 어, 번째 부품이니까 우클릭해서 그라운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자 보죠. 보통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입니다. 리더온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지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이젝트핀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를 생성한 202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인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하셔 가지고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 자, 생성된 라이브러리에다가 어, 사유, 내가 만든 아이파트를 등록하고 싶으면 매니저 탭에 가시면 요, 두, 어, 요거 있어요. 일단 에디트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렇게 만든 카테고리에다가 요두 번째 아이콘 있죠? 이걸 이용하셔 가지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트를 이용하셔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걸 이용하셔 가지고 퍼블리시 파트입니다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된 거를 이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일련의 절차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트에서 어 창은 다 닫았죠 2023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입니다 세팅 보통 이전 버전에는 이 상단에 프로젝트란 메뉴가 있었는데 어,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쓰겠습니다 세팅 어, 1강에서 제가 프로젝트라는나 만들었죠 뉴 이용하셔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만드시면 됩니다 싱글 유저 프로젝트로 해서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업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사용하는 폴더라든지 그러니까 경로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게 다 달라기, 다르겠죠 자 여기다가요 컨피고 컨텐츠 센터 라이브레 이거 누르시고요 경로 보이시죠? 음. 자, 표준 인벤트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표준품들이 다 리더온이죠. 이렇게 전역입니다. 여기다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트라이브 y 누르세요. 자, 광고 좀 하죠. 신중앙 학원 1인입니다 <웃음> 그쵸? 오케이 누르죠. 자, 그러면 하나가 생성이 됐죠. 리드라이트가 되는 거죠. 읽기도 쓰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다 체크되어 있으면 음좀더 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요 일단 턴 하겠습니다 세이브 저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세이브 하면서 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죠 예스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누르셔 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세이브 하고 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나 생긴게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이요. 어, 여기서 이제 에디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등록할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워크 어, 여기에, 아이파트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테스트 방에 쭉 정리를 했죠? 자, 2번.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아, 요거부터 먼저 열어볼까요? 아, 참, 죄송합니다. 자, 열어보죠. 어, 테스트방에 02번 테이블 확인해 볼까요 에이트 테이블 보라색 열이 없죠 그 말은 어, 커스텀 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05번을 열어 볼까요 05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보면 이렇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제가 커스텀 파라미터 칼럼으로 병렬했죠 그러면 사용자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가지를 각각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죠 일단 02부터 테스트 해 보죠 어이 파일을 열어 놓고 툴에 요에디터에 들어오시는 거나 열지 않고 홈에서 그냥 에디터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들어오시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옆에서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에저 같은 경우는 에아 이게 너무 많이 보이죠 잘 쓰지도 않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 만들었죠 앞에서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비어있죠 여기다가 모아면 뭐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만 딱딱 모아 놓는 것도 괜찮겠죠 자 모아 놓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merge 뷰로 하시고요 볼트 중에서 어, 우리 회사는 어, 소켓헤더 중에서 ks 규격만 쓸것 같다 음, 케이스 규격만 어 이거 하나 둘 있네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카피 2 신중앙으로 옮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카피가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너터 중에서도 어, 육각 한번 해볼까요? 케이스 규격만 몇 가지 옮기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등록하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리한다는 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어우 굉장히 많은데요. 자, 멈추게도 늦었습니다. 자, 선택하고, 오른쪽, 카피, 하죠. 그럼 쭉 카피가 되겠죠. 제라이브를이로 자,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것만 딱딱 등록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플레인 와셔. 하나만 더 하죠. 음, 어떤 걸 할까요? 그냥 평화시라고 하겠습니다. 매트리, 카피,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신중함 하면 이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핵사. 내가 필요한 자료만 딱딱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머지뷰 했을 때 이게 밑에 이거 다 필요 없는데 계속 보이죠? 자 이게 귀찮으시면 세팅에 들어오세요. 그다음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필요 없다. 보이는 것도 귀찮다 이거죠? 이렇게. 오케이. 세이브. 더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8 돌아보죠 어떻습니까 여기 다안 보이죠 딱 하나만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 어셈블리 있죠 어셈블리에서 c c l 했을 때도 딱 하나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료가 로딩 되는 것도 시간적으로 걸리니까요 자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디까지 봐있죠 요렇게 해서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 생성된 라이브러리 뷰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이제 어, 복사해서 추가한다 뭐 그런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음, 이제 뭐 기본적인 관리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그 이젝트 핀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젝트 핀만을 위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테고리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입니다 아, 그러면요. 창이 헷갈리니까. 요 음, 여기 에이트 있죠? 들어오세요. 여기 빈 곳도 있죠? 아니면 에디트에서 툴인가요? 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죠 크레이트 카테고리 보이시죠? 왼쪽 창에서 오른쪽입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딘가? 못찾겠습니다. 뉴욕 카테고리가 있습아 여기 있죠. 크레이트 카테고리 누르세요. 어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ephbe 였나요? 음. 그렇죠. 요 이름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요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쓰고요. 요거는 아이콘 모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물 아이콘일 때의 모양 그리고 라지 아이콘일 때의 모양 요거 누르셔 가지고 혹시나 뭐이저 요거 누르셔 가지고요. 그렇죠? 어, 미리 만들어놓은 그림 파일이 있다면, 요게 아이콘이죠? 요거요.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소물 이미지, 라지 이미지 하시고요. 신중한 라이브러리에 등록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어우, 옆 밑에 만들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딜리트 카테고리 하죠? 예스. 자, 자 위를 찍죠. 찍고, 크레이트 카테고리, EP, h, p e. 예.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음. 그 말은, 제가 실수했지만은, 이 밑에다가도 카테고리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찍고, 크레이트 카테고리. 얘 찍고, 카테고리는 안 되나요? 어, 이 밑에도 또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폴더에 폴더, 폴더에 폴더 식으로 청층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등록할 겁니다. 물론 요거 잘못 만든 다음에라도, 크레이트 파라프트에서 뭔가 바꿀 수 있겠죠. 물론, 지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죠? 안에다가 또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뭐 특정한 위치로 어, 라이브러리에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딜리트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만든 데다가 한번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할 때 일단 만든 작업은 끝났으니까요 자 열어볼까요 일단 등록할 파일을 열겠습니다 아이파트 안에 테스트 방안에 있는 2번을 먼저 열어보죠 요거는 테이블 커스텀 열이 없습니다 이거 커스텀 파라, 어, 파라미터 칼럼이 없어요 자 매니저에서 요금 내고 그렇죠 퍼블리시 출간한다는 얘기죠 음. 책 만들었으면 출판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죠 자퍼블리시 파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라이브리 어느 라이브리에 추가할 거냐 뭐 지금 라이브리 만든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어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잉글리쉬 놔두죠 자 넥스트 요게 다 등록하겠다는 얘기죠 요 카테고리에 결국은 요 라이브러리에 신중한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요 카테고리 안에 등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넥스트 누르시고 이맵 패밀리 칼럼 뭐 이런거 보이시는데 이거는 그 인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볼트 너트 같은 걸 약간 수정해서 어과업할때요 기능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만든 거를 등록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넥스턴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어, 이거는 이제 테이블 안에 정해놓은 의 열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엔더컷이랑 멤버 가져오고요. 일단 뭐요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그렇죠? 뭐 나머지 그럼 거 쓸거 거의 없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커스텀 사용자 정의 열이 없으니까요. 순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순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자, 넥스하죠 뭐 이러면 그냥 요렇게 쓸까요 패밀리 네임 이라고 보시면 되어있구요 어 이렇게 쓸까요 뭐 no 뭐랄까요 custom parameter column 이라고 하죠 자뭐 이름이구요 이거는 뭐 그렇죠 우리는 뭐랄까요 standard organization 이건 케이스 규격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비워놓겠습니다 뭐 제조자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신중앙 아, 서정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요 정도로 놔두죠 자 넥스트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도면화에서 더 중요하겠죠 넘어오죠 자, 그다음에 아이콘 모양입니다. 아이콘 혹시나 그림 바, 그림으로 받아놓은 게 있다면 이거 누르셔야죠. 그림으로 그림을 대체하시면 되겠어요. 자, 퍼블리시. 어, 어이 금방 석스 금방 성공했습니다. 빠르죠. 동네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셈블리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 어셈블리 왔어요. 당연히 사용할 때는 여기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컨텐츠 센터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누르시면 하나 보이죠? 자, 테이블 형태로 보고 싶면 으 뷰에 테이블 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다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 어, 아, 얘가 자동적으로 파일 네임하고, 이 머티어리얼, 이런거 있죠 파란열 이걸 자동으로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신기해요 어차피 파일로 생성되니까 아마 파일 네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멤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강에 의 설명을 드렸죠 멤버는 어셈블리에 추가할 때의 그 부품 이름이라는 거 파트 넘버는 단품의 해당 단품의 아이프로퍼티 속성에 파트 넘버 속성에 부여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하나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얘를 더블클릭해 볼까요 더블클릭하면 우리가 많이 봤던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볼 수도 있고 패밀리 정보도 예, 수정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자, 5A 하면 5A 것만 18A 하면 18A 것만 딱딱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04 좋습니다 커스텀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죠 스탠다드 넣죠 오케이 마우스 오른쪽 그라운드 예 하나 넣습니다 일단 이제 넣었으니까요 esc 보기 방식은 엣지로 바꾸죠 자두 번째 또 넣어 볼까요 더블클릭 어 이번에는 oea의 첫 번째 거라죠 그 대신 커스텀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예, 저장 부터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브러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그 별도의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파트 안에 뭐 테스트방에 집어넣을까요 테스트방 안에 예, 그냥 예 여기다가 아세이 파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뭐 이렇게 할까요 뭐2022 오늘 며칠이죠 10월 09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하고 클릭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죠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자 스탠다드로 했을 때는 이 아이콘이 여러 모양이죠 라이브러리라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커스텀머라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둘다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다르게 보이죠 여기는 여기 똑같이 있죠 얘도 떨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델 뷰를 봐도 그렇죠 아이콘 맥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셈블리 비로봐도뭐 똑같고요 그니까 제가 봐서는 어, 커스텀 기능은 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거는 좀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한번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올 해보죠 하면 어셈블리 파일부터 저장하란 얘기죠 저는 여기다가 뭐, 뭐랄까요? 뭐 ccl a c e 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저장됐는지 볼까요 들어오면 어요 안에 이렇게 된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커스텀 한가 여기 있죠 요두 개만 있죠 요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라이브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브리에서 어셈블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거지 실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창을 닫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CCR assay 잘 열리죠? 얘는 어셈블리에 있는 거, 아니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라이브러리 고장 나면 진짜 다 고장이 나겠지만 얘는 파일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차이가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해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커스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아카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파라미터 칼럼이 없었죠 자 보겠습니다 오픈 요 O 있죠 5를 열어보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얘는 이제 직접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집어넣을 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확인 다시 한번요 자 PD 요거는 핀의 다이아, 핀의 직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토탈 길이, 토탈 랭스가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등록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해보죠. 다시 한번 음, 퍼블리시 파트 하면 되겠죠. 여기다 넣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하시고요. PD 가져오죠. 그리고 TL 가져오겠습니다. 아, 순서는 얘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pd 부터 먼저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넥스트 그렇죠? 네. 누르죠 뭐 요렇게 뜨는데요 어 요거는 뭐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뭔가 맞아? 그렇죠? 어 파일 네임을 이제 정해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정의 파일 네임이 어, 서로 달할, 달라야 되는데 얘는 똑같다 <웃음> 그러니까 니가 나중에 수정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확인 누르고요 음 요거는 언더바 음, 아까 yes라 했네 no라 <웃음> 했네 뭐 예스라 하죠 yes 예스. 어 커스텀 파라미터 칼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요거 그대로 쓸까요 네. 자 next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퍼블리쉬 석세스 끝났죠 자 어셈블리 한번 열어보죠 예 저장하겠습니다 을 어, CCl a s s 가 있으니까요. 그 밑에 저는 언더바 01로 저장을 하죠. 자 컨텐츠 센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놓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이제 여기 PdTl이 빨간색이죠. 어, 뒤에 보면 파일 이임이 똑같 다르죠? 어, 자동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럼 뭐 이상 없겠죠. 자, 오케이 하고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틀리죠. 아까요두 개만 있었죠. 근데 얘는 요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스탠다드로 한번 집어넣을게 e a 똑같은 건데 EA의 e a 04인데 여기다 저는 어 3.5하고 10일 사이니까요. 5로 하고 여기는 구분하시게끔 5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로 OK. 커스텀. 해서 하나 집어넣었어요. 됐죠? 자또 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더블클릭 이번에 스탠다드로 아, 음, 스탠다드로 한번 해 보죠 똑같이요 5에 50 오케이 됐죠 아 제가 커스텀을 집어넣네 아 얘를 치우고요 요건 스탠다드니까요 이제 커스텀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커스텀으로 여기다가 5에 50 커스텀을 하면 반드시 저장부터 먼저 하러 오릅니다. 그렇죠? 자, 언더바, 음, 2022, 오늘 10월, 09니까, 아까 전에 있었으니까, 01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라이브리하고 연동이 둘다 연동은 되어 있지만은, 아, 이거, 연, 얘는 연동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거죠. 얘는 파일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러하고 완전히 연결이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죠. 좀 관리가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 뭐, 스탠다드로 여기다가, 오에 뭐, 진짜 한 300짜리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눌러보죠. 그래도 똑같은 게 들어오죠. 근데, 진짜, 음,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커스텀으로 하는데 5에 300으로 해보자 하면 저장하라어떠는 거고요 여기다가 어, 2022 10월 09 0이라고 하겠습니다 01이 있으니까요 언더 봐. 02 세이브하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죠 여게 약간 차이라 보시면 돼요 스탠다드는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스탠다드로 해버리면 여기까지만 먹히는 거죠 사용자가 직접 변경한 값은 먹히나요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커스텀만 하면 여기까지 도 먹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여기에 이제 표준품은 아니니까 네가 직접 입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로 관리해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시뭐 이렇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또 이거를 잘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냥 여기서 플레이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도 일리차에서 공이변 오픈 이렇게 넣는 거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이런 표준폼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특정한 하나의 폴더 안에 있기보다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 컴퓨터 있고 저 컴퓨터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그 경로 누가 다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만 잘 관리한다고 그러면, 라이브러리 일종의, 어, 책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점에 가서 책, 그, 그렇죠. 차살 때, 대리점 가서 책자 카탈로그만 보지, 누가 그 차가 어느 공장에서,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 신경 쓰시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관리하, 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만 잘 관리해도 상당히, 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 빨간색 넣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만약에 표준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쓰라는 거,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쓰시는데, 기존 라이브러리는 못 집어넣으니까, 세팅에 들어가서 새로운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라는 거요. 그러면 이 위치에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될수 있으면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죠 아, 뭐, 아, 참,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복사에 넣는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기능이었죠? 그렇게 만든 거에다가 내가 만든 표준품을 등록할 때는 퍼블리시 파트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assembly 집어 넣으실 때, 여기 에저 커스텀하고 에저 스탠다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